11월 17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국가가 부른다 37회는 뮤지컬 스타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뮤지컬 공연장에서도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충출동해 퀄리티 높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먼저 뮤지컬 여신 김소현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황금별로 소름 돋는 고음을 뽐내며 데뷔 21년차 배우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또한 김소현은 국가부에 출연 경험이 있는 남편 뮤지컬 배우 손준호가 뮤지컬 특집인데 나는 왜 다시 안 부르는 거냐며 라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브로드웨이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명품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대성당들의 시대로 레전드 연기력과 가창력을 보여주며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이어 뮤지컬계 비욘세 정선아가 뮤지컬 《보디가드》의 아이윌 올웨이즈 러브유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등렬을한 정선아는 출산 후 무대가 그리웠다 라며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해 기대감을 모읍니다. 또한 그룹 인기 연상 백인태, 곽동현, 유슬기, 박상또는 태연의 불티로 파페라 공연을 연상시키는 극강의 화음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팔색조 뮤지컬 배우 백형훈과 김보경 역시 막강한 보컬 실력으로 국가부 요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매료시킵니다. 등장만으로 압도적인 클래스를 자랑하는 뮤지컬 스타들의 흥과 끼를 엿볼 수 있는 국가가 부른다 뮤지컬 스타 특집은 11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